이번 영상 재밌지 않아요?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요? 아, 창작시 연기가... 아, 이따 창작시 오면 사인 받아놔야겠다 저도 다른 분들도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창작님 사인 받으실 분? 한배 다들 받겠다고 난리네요 그치?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이 부분에 이거 어때? 완전 괜찮지? 아, 네, 괜찮네요. 편집팀에 얘기해볼게요. 근데 선배님, 이거 저작권자가 누구예요? 이거? 모르겠는데? 찾아봐. 네. 네. 없어. 표기도, 표기도 없어. 선배님, 이거 다 찾아봐도 저작권자 못 찾겠어요 그래? 그럼 일단 이거 진짜 잠깐 나오는 거니까 그냥 쓰자 정말로? 뭐 그래도 돼요? 아, 근데 그럼 천작씨가 아니! 몰랐써야지 그럴까요? 아, 왜 이러지? 이거 뭐야? 멈췄는데요? 게 아니고 쓰..창작씨 <웃음> 음, 법..정..허락제도? 한국..저작권위원회? 창작씨 아니 정말 잠깐 쓸거야 Just you know why <웃음> 상작씨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는 꼭 허락받을게요 그, 그럼요 법정 허락